이 못된 죄를 어찌 갚을까나. 선비는 돈다발을 내밀며 얼른 받으라는 신용을 했어요. 도둑은 자기가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치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도둑은 선비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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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뒤 도둑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착한 사람이 되었고 선비와 도둑은 친한 친구가 되어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며 살았대요. 돼지치기 왕자 옛날 어느 작은 나라에 지혜로운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왕자는 작은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이웃나라 황제의 딸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자는 공주에게 멋진 선물을 보내어 청혼을 하려고 했어요. 내 진심을 담은 선물을 보내고 싶은데 무엇이 좋을까? 아, 그렇지! 바로 이거야! 왕자는 아버지의 무덤 옆에 핀 장미가 떠올랐어요. 5년마다 한 번씩 그것도 딱한 송이만 피는 귀한 장미였어요. 게다가 향기가 어찌나 좋은지 꽃향기를 맡으면 슬픔과 걱정이 말끔히 사라지고 행복해지는 신비로운 장미였지요. 이 장미와 함께 내가 제일 아끼는 이 나이팅게일도 선물해야지. 왕자가 보낸 나이팅게일은 이 세상의 모든 노래를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멋진 새였답니다. 왕자는 장미꽃과 나이팅게일을 하나씩 상자에 담아 신하에게 가지고 가게 했어요. 이웃나라에 도착한 신하는 선물이 담긴 상자 두 개를 공손히 공주 앞에 놓았어요. 어머! 이웃나라 왕자님이 보내왔다고? 뭐가 들었을까? 어디 한번 열어볼까? <웃음> 들뜬 마음으로 첫 번째 상자를 열어본 공주는 금세 표정이 변했어요. 선물을 보고 기뻐하기는 커녕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에게, 이게 뭐야? 겨우 장미꽃 한 송이잖아? 반짝이 보석이 촘촘히 박혀있는 예쁜 꽃이라면 모를까? 공주는 장미를 바닥에 획 팽개쳤어요. 공주를 지켜보던 임금님이 말했어요. 공주야, 선물을 보낸 왕자의 정성을 생각해야지. 이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우냐. 난 살아있는 건 진짜 싫다고요.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어서 싫어요. 공주는 나이팅게일을 하늘로 훨훨 날려보냈어요. 이런 시시한 선물은 처음 보겠어. 왕자를 절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공주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며 왕자의 청혼을 거절했답니다. 왕자는 신부름을 보낸 신하에게서 공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왕자는 얼굴에 시커먼 칠을 하고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찢어진 모자를 푹 눌러쓰고 거지처럼 변장을 했지요. 그리고 이웃나라로 들어가 궁전으로 찾아갔어요. 배하, 부디 궁궐에서 일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궁전에서 지금 필요한 사람은 돼지 치기뿐인데 잘할수 있겠는가 예, 물론입죠. 시켜만 주십시오. 여봐라. 이 사람을 돼지 우리로 데려다 주거라. 왕자는 하루 종일 돼지를 돌보고 밤에는 돼지우리 옆에 있는 낡고 더러운 오두막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매일 밤 무언가를 뚝딱뚝딱 만들었지요. 왕자가 만든 것은 작고 예쁜 항아리였어요. 항아리 둘레에 작은 방울을 여러 개 달았지요. 그런데 이 항아리는 보통 항아리가 아니에요. 불에 올려놓고 음식을 끓일 때면 방울이 딸랑딸랑 흔들리면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 사랑하는 아우구스틴 모든 것이 끝이 났다네 모든 것이 끝이 났다네 더욱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항아리는 음식이 끓을 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에 손가락을 대기만 하면 어느 집에서 무슨 음식을 하는지 알 수가 있었지요. 신기한 요술항아리였어요. 하루는 공주가 근처를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음악소리를 들었어요. 오, 사랑하는 아우구스틴 모든 것이 끝이 났다네 모든 것이 끝이 났다네 어, 저건 내가 아는 노래인데 얘들아, 어디서 나는 소리냐 가서 저 악기가 얼마인지 물어보거라. 공주는 시녀를 시켜 돼지치기에게 악기를 팔라고 했어요. 이 항아리는 파는 물건이 아니라오. 공주님이 내 뺨에 입맞춤을 열번 해준다면 이 악기를 그냥 드리겠소. 시녀가 공주에게 달려와 말을 전했어요. 뭐라고? 이런 못된 놈 같으니! 공주는 버럭 화를 내며 돌아섰어요. 그런데 몇 걸음 걸어가더니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좋아! 너희들이 안 보이게 가리고 있거라! 열번 입맞춤을 하고서 저 악기를 가질 수만 있다면 눈딱 감고 해야겠다. 시녀들은 치맛자락을 활짝 펼치고 공주의 주변을 에워 쌌어요.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쪽쪽, 쪽쪽, 쪽쪽, 쪽쪽. 공주는 돼지치기에게 입맞춤을 열번 하고 항아리를 얻었어요. 공주는 기뻐하며 궁전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지요. 어느 집에서 어떤 음식을 만드는지 찾아내면서 즐겁게 놀았어요. 아 이 집에서는 오늘 쇠고기 스튜를 만들어 먹는구나. <웃음> 공주님,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웃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흘렀어요. 돼지치기는 저녁만 되면 오두막에 돌아와 쉬지 않고 또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흔들기만 하면 온갖 노래가 흘러나오는 신기한 요술 딸랑이를 만들었어요. 공주는 이 딸랑이도 갖고 싶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처음 들어보는구나. 돼지 치기에게 가서 딸랑이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오너라. 시녀는 공주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돼지 치기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이 딸랑이는 파는 물건이 아니라오. 공주님이 내 입에 입맞춤을 백번해 주면 또 모를까? <웃음> 시녀는 돌아와서 공주에게 돼지치기의 말을 전했어요. 뭐라고? 이런 못된 놈 같으니! 얘들아, 어서 가자! 공주는 화가 나서 휙 돌아서서 궁전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공주는 이내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딸랑이가 너무나도 갖고 싶었거든요. 얘들아, 가서 너희들이 입맞춤을 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아라. 그러자 돼지튀기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공주님이 아니면 안 되지요. 공주는 하는 수 없이 돼지치기에게 입맞춤을 하기로 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가리고 숫자를 세어라! 시녀들은 공주가 입맞춤을 할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하며 숫자를 세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임금님이 이 광경을 보았어요. 돼지우리 앞에서 무얼 하느라 저렇게 소란스러울꼬. 임금님은 돼지우리 앞으로 다가왔어요. 시녀들은 정신없이 숫자를 세느라 임금님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지 뭐예요. 아흔 하나, 아흔 둘, 아흔 셋, 아흔 넷. 바로 그때,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궁궐 안을 뒤흔들었어요. 이 못된 것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냐? 당장 내 나라를 떠나거라! 돼지치기와 공주는 즉시 궁궐에서 쫓겨났어요 궁궐에서 쫓겨난 공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후회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장미랑 나이팅게일을 선물한 왕자님과 결혼할 걸난 이제 어떡하지 <웃음> 공주는. 궁궐에서 쫓겨나면서 엉엉 울었어요. 공주가 들판을 지나는데 갑자기 돼지치기가 깨끗이 세수를 하고 왕자 옷으로 갈아입고는 멋진 말을 타고 공주 앞에 나타났어요. 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럼 당신이 바, 바로 그 왕자님? 어 나의 왕자님! 왕자의 모습이 어찌나 늠름하고 멋있던지 공주는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굽혀 공손히 인사를 했어요. 공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값비싼 보석도 신기한 물건도 아닙니다. 바로 진실한 사람의 마음이지요. 공주는 내가 보낸 장미와 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서 겨우 장난감을 가지려고 돼지치기와 입을 맞추다니. <웃음> 당신은 정말 어리석군요. 평생 후회하게 될 거요. <웃음> 왕자는 공주를 남겨두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공주는 혼자 남겨진 채 슬프게 울며 노래를 불렀답니다. 오, 목화값은 누가 물어야 하나? 옛날 어느 마을에 목화장수 네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람은 똑같이 돈을 모아 목화값이 쌀때 목화를 많이 사서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값이 올랐을 때 팔았어요. 좋은 목화를 이렇게 싸게 샀으니 이번 장사는 이기이 쏠쏠하겠군. 그러게 말일세. <웃음> 마침 크고 넓은 새 창고를 사들였던 터라, 목화장수 네 사람은 기뻐하며 하얀 목화솜이 가득 든 가마니를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네 사람은 목화 창고에 가보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창고 안에는 찍찍찍 쥐들이 득실거려서 목화에 오줌을 싸거나 쥐똥을 싸기도 하고 뜯어먹기도 했던 거예요. 보송보송했던 목화솜들은 축축하고 냄새도 났어요. 아니 이놈의 쥐 때문에 우리 목화솜이 다 못쓰게 되어버렸어. 아이고 우린 망했네. 저 몹쓸 쥐들을 싹다 몰아내야 할 텐데 어찌해야 할까? 맞다 고양이. 창고에서 고양이를 기르면 쥐들이 올신도 하지 않을 것 아닌가. 아, 그래? 그게 좋겠군. 국리 끝에 목화장수 네 사람은 고양이를 기르기로 했어요. 시장에 가서 똘똘한 고양이 한 마리를 사왔는데 고양이 값은 네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냈지요. 아, 여보 게들 이 고양이 주인을 누구로 하지? 아 그야 우리 넷이 똑같이 돈을 내고 사 왔으니 고양이 다리 한 짝씩 가지기로 하세 하하하 <웃음> 그게 좋겠구먼 하하 <웃음> 그게 좋겠구먼 장고에서는 고양이가 야옹 야옹 소리를 낼 때마다 쥐들이 벌벌벌 떨며 도망다니다가 창고 밖으로 나갔어요. 고양이는 잽싸게 뛰어다니며 구석구석 숨어있는 쥐도 찾아냈어요. 쥐들은 혼비백산하며 창고를 떠났지요. 쥐들이 떠난 창고에서는 하얀 목화솜이 잘 보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양이를 본 목화장수 넷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고양이가 다리를 다쳐 절뚝절뚝 걷고 있었거든요. 아, 저런 우리 신통방통한 고양이가 어쩌다 다리를 다쳤느냐? 어서 치료해 주어야겠구나. 다친 다리의 주인은 고양이 다리에 산초기름을 바르고 붕대를 동염해 주었어요. 하루는 고양이가 아궁이 옆에서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리를 쭉 뻗고 쿨쿨 잠을 자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만 아궁이의 불씨가 타다닥 튀어 고양이의 붕대 맨 다리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야옹, 야옹. 고양이는 뜨거워서 쩔쩔 매다가 불붙은 붕대를 맨채 목화솜 창고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 바람에 목화솜 창고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창고에 난 불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떻게든 불을 꺼보려고 했지만 목화솜 창고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지요. 목화솜과 창고를 모두 잃은 목화장수 셋은 다친 다리의 주인을 원망했어요. 자네가 맡은 다리 때문에 난 불이니 목화값을 물어내게나 그러자 다친 다리 주인인 목화 장수가 벌컥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니, 내가 고양이에게 시킨 일도 아닌데 어째서 내가 목화 값을 물어야 하나? 자네가 다친 다리의 주인이니 자네가 내야지. 아, 말도 안 되네. 목화 장수 넷은 옥신각신 말다툼을 했어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 해결이 나지 않았지요. 넷은 마을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는 이야기를 모두 들은 뒤네 사람에게 말했어요. 목과장수세 사람은 고양이의 다친 다리 주인에게 목화 값을 물어 주도록 하라 사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세 사람은 발끈하며 소리쳤어요 아 사또 우리는 저 친구 때문에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고양이가 그 다리만 다치지 않았어도 우리 목화는 무사했다고요 어 맞습니다. 왜 우리가 저 친구에게 값을 물어줘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사또는 낮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나만 묻겠다. 다친 다리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 않느냐? 어, 아, 그야, 그렇습죠. 성한 세 다리가 고양이를 창고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불은 안 났을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 셋이 값을 물어 주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사또의 말에 세 명의 목화장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대요.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누가 목화값을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웃음> 이모는 처음에 갇힌 다리의 주인이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혜로운 사또의 판결을 듣고 있자니 아, 참 현명한 판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탈무드 같은 이야기네요. <웃음>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조용조용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고 많으셨지요?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우리 아가들이 감기 들어 고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모쪼록 엄마, 아빠,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내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도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을 우리 엄마, 아빠 위로합니다. 많이 힘드셨지요?